오늘은 row, column, rows, columns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채우기 핸들을 쓰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값을 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번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학생 수를 세기 위해서 옆에 1년 번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년 번호를 자동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끌어 주시면 1, 2, 3, 4에서 1년 번호가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에 문제점이 하나 있죠? 저희들이 학생 수를 세고 싶습니다. 학생 수를 세고 싶어서 학생 수를 셀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 1년 번호가 있으면, 어, 1년 번호가 12번으로 끝나면 학생 수는 12명이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일련번호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학생 수가 12명이냐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12명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실행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저희가 상상을 해 봅니다. 이게 한 12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7행에 있는 자료 하나를 제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 안하면 사람들이 1200명 중에 하나가 빠졌다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그냥 일련번호의 마지막 숫자만 보고 어? 12명이네 만약에 이게 1200명이라면 어? 1200명이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정확한 학생 수가 아니죠 그래서 일련번호를 매길 때 1,2를 숫자를 적어놓고 자동채우기를 해주시면 절대로 정확한 숫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좀 쓰자 라고 만든게 바로 row라는 함수입니다. a열을 선택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삽입을 해서 일련번호를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1,2라고 쓰시고 자동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하나는는 low라고 쓰시고 가로를 열고 닫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끄시면 되는데 low를 그냥 쓰면 왼쪽에 있는 행번호하고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근데 시작번호를 저희가 2로 줄건 아니죠. 1로 하고 싶으니까 2에다가 빼기 1을 해서 숫자를 1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치면 여기는 3행인데 3행에서 3에서 1을 빼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우 빼기 1을 하면 2행부터 시작할 때는 1, 2, 3, 4가 됩니다. 위에 수식 보이시죠? 이제 저희들이 5행을 선택해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옆에는 1, 2를 적고 자동 채우기한 거고 여기는 로우 적고 빼기 1에서 1, 2를 1년 번호로 만들었습니다. 5행을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1, 2를 드래그한 경우에는 4번이 사라지고 3에서 5로 건너뛰게 돼서 마지막 값이 여전히 10입니다. 근데 r o w 함수를 쓴 경우에는 3, 4로 번호가 다시 갱신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값이 9로 정확한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컬럼도 써보겠습니다. 컬럼은 요렇게 씁니다. 컬럼 는 col 컬럼이라고 쓰시고 자기가 참조하는 셀을 찍어줍니다. 컬럼은 알파벳만 보고 뒤에 행 번호는 보지 않습니다. 로우하고 반대죠. 로우는 d 의 숫자만 보고 알파벳을 안 봤는데 컬럼은 무조건 알파벳만 봅니다. 그럼 알파벳이 A니까 1이죠.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A10 셀을 고르나 A11 셀을 고르나 무조건 d 의 숫자 안 보고 알파벳만 보니까 아까랑 똑같죠. 그냥 1이 됩니다. 이제 옆으로 쭉 끌어주시면 또 일련번호가 되죠 a는 첫번째 열 b는 두번째 열 c는 세번째 열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1,2를 적어주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E 열을 마우스 오른쪽 삭제 해주면 컬럼을 준 경우에는 정확한 값으로 갱신이 되는데 자동채우기 한 경우에는 4에서 5가 아니라 4에서 6으로 5값이 삭제됐다고 T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자동채우기를 1년 번호에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 는 네, columns 해주시고 제가 A를 굉장히 크게 범위를 씌웠습니다. 그럼 a1부터 a13까지 범위를 씌웠는데 컬럼은 뭐만 본다 그랬죠? 알파벳만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알파벳 a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결과값은 1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범위에서 a1부터 c1까지 범위를 씌우면 어떻게 되죠? 알파벳만 보니까 a부터 c까지 하나, 둘, 세 개가 됐죠. 그래서 엔터치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A1부터 C13까지 범위를 씌워도 어떻게 되죠? D의 숫자는 보지 않습니다. 컬럼은 무조건 알파벳만 보니까 A, B, C 세 개가 되죠. 그래서 3이 됩니다. 로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는 로우스를 선택해 주시고 제가 행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포함되게 해주면 알파벳은 안보고 숫자 2부터 6까지 다섯 개의 행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5가 반환이 됩니다. 이제 문제 그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저희들이 는 컬럼 C3셀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C3셀을 선택했는데 컬럼은 뭐만 본다 그랬죠? 숫자는 안 보고 알파벳만 봅니다. 알파벳만 보면 A, B, C가 세 번째죠. 그래서 3이 됩니다. 그 다음 row를 보겠습니다. 는 -row. row는 컬럼하고 반대로 무조건 행번호만 보죠. D3셀을 찍으면 알파벳을 안 보고 숫자 3만 봅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3이 되죠. 그 다음 컬럼스를 보겠습니다. 컬럼스에서 A2부터 D2까지 범위를 씌웠는데 숫자는 안 보죠. 알파벳 A부터 D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4가 반환됩니다. 그 다음 로우스를 보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A2셀부터 C3셀까지 범위를 씌우면 행은 두 개가 포함이 됐죠. 그래서 2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